한국교회 회계운동의 한계는 탑다운 방식 즉 끌어가는 소수가 있고 동참 내지 합류하는 다수가 있는데 이 다수의 자발성 결여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실질적 주체인 다수가 회계기도 운동의 수동적이라는 거죠. 소수는 조직과 재정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 교단 그리고 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교인들을 참여시키거나 동원을 하죠. 회계 기도 제목들은 소수의 죄인식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있고 그 단기간이라는 한계 또는 의도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죠. 소수는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기도 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끝까지 자신들에게만 집중하길 원하죠. 초교파 연합을 주장하지만 기도 제목 문구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현실이고 기도 운동의 목적을 한국교회 부흥에 두기 때문에 회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죠 수동적인 다수, 실질적 주체인 다수는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계 기도를 하죠 내 죄가 무엇인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기보다는 떠먹여주는 음식에 익숙한 거죠. 회개기도 운동에 동참한 절박함 그리고 강한 자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문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기도한 내용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죠. 주도적으로 회계기도 운동의 주체가 되길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의 삶이 고단한 이유도 있겠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수 없다는 라 생각 때문인 거죠. 물론 회계기도 운동 초기에는 소수가 주도할 수 있죠. 그러나 회계기도 운동은 실질적 주체이자 다수인 개인들의 일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고 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죠.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절박함, 진실된 고백, 자복에 어느 아빠가 뱀을 주고 돌을 주게 될까요? 참된 회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분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개인은 강한 자발성을 가지고 회계를 하게 되죠. 통회의 자복을 하게 되면서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고자 작은 것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우게 되죠.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은 약 6만여 개 달하는 교회들과 거대한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숨겨진 개인들의 회계와 회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봅니다.